안녕하세요. 이큰세상 이큰터어입니다네 여러분 여긴 금요일 밤이 깊었네요. 어, 붉음 불금, 붉음에 불금. 네, 리딩을 하고 있어. <웃음> 여러분들 댓글 쭉 읽고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에이 리딩이나 야겠다그래서 어, 리딩을 하고 있네요. 어,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음, 붉음에 안 맞는 주제. 불, 진짜 붉음에 안 맞는 주제. 뭐냐면은 그 인간이 후회를 하게 된다면, 어, 가정의 후회를 하게 된다면 음, 내가 느꼈던 배신감, 분노, 미움, 그 처절한 그 모든 감정 있잖아요. 어, 그 감정의 크기보다 그 인간이 하게 될 후회의 크기가 더 클까요? 이거예요. 음. 내가 느꼈던 모든 감정보다 그 인간이 더 크게 후회했으면 좋겠던 게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음, 자, 그래서 카드 뽑아놨습니다. 음, 1, 2, 3, 4. 네, 잘 고르세요. 어, 그 인간 진짜 처절한 후회를 하게끔. 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아니, 제그그그이큰 이 타로 초창기 때 구독자 분이 계세요. 어. 인강부 해달라 그랬는데, 이 주제는 이미 다 정해놓고 저기 뭐야, 썸네일이 이미 다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어쩔 수 없이 이걸 갖다 리딩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인강부하고는 약간 약하지 않나 싶기도 해. 인강부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무튼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인간이 후회를 하게 된다는 사람이니까 후회는 하겠죠 후회 안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후회가 되지 우리가 그 짜장면하고 짬뽕을 먹을 때도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때 고민하다가 짜장면을 먹는데 에 짬뽕 먹을 걸또 먹으면서 그렇잖아 짜장면을 맛을 보니까 짬뽕 생각이 나는 거지 그 단순한 짜장면, 짬뽕 갖고도 고민을 하는데 왜안 하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다 하겠지. 단 경중의 차이가 있겠지. 아니면 얼마나 빨리 오냐, 늦게 오냐의 그 차이겠고. 음, 그래서 내가 느꼈던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내가 느꼈던 그 배신감, 음. 분노, 그다음에 미움, 그 처절한 그 마음의 크기보다 이 인간이 느끼는 후회가 더 크길 바라잖아요. 어, 더 클지 아닐지 어디 한번 봅시다. <웃음> 저도 제가 어쩔 때 이렇게 얘기해놓고 좀 웃겨요. <웃음> 아, 어디 봅시다. 어.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나는 부리를 보고서 꼭 참는다고. 근데, 과연 그럴까? 내가 부리를 보고 꼭 참을 수 있을까? <웃음> 어디 봅시다. 어. 어. 아, 나, 아, 지금. 제목을 이렇게 계속 쭉 보, 보느라고, 어, 죄송해요, 응? 허이 사람은, 음, 욕심장이다? 욕심이 너무 많네. 어, 욕심이 많으면요, 후회가 없을래 없을 수가 없어. 이 욕심도, 그냥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욕심에도 그게 있어요. 어떤 종류의 욕심인가. 이 사람은 집, 집착 성향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자존심이 되게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런 게 있다란 말이지. 음. 음. 그래서 이런 사람일수록요, 어, 후회가 돼도 마음속으로 한다 그래야 되나? 음.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한테 표시는 안 내요. 어. 음. 이 사람하고 끝난 거는 맞네. 어, 끝난 거는 맞고 근데 이사람이요 뭐지요?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끝나고 나서 어, 여러분하고 끝나서 일만 했던 게 아닌가? 음. 일만 했다. 라고 봐요. 일만 했고 어디 봅시다. 왜 일만 했지? 와 이거 이거 뭐죠? 서, 여러분 이 사람하고 어떻게 끝냈어요? 응? 음, 난 이해를 할수 없네. <웃음> 어 죄송해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어 일만 했다. 글쎄, 이거 일한 거는 맞지. 사람은 살아가는데 목구멍에 퍼덕청이니까 일을 해야지. 근데 이사람이요 그 여러분 주변이나 이 사람 주변이나 이 여러분하고 이 사람하고 관련됐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 그런 사람들 같다가막 어. 되짚은 것 같은데 어. 왜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 그리고 이, 이 그런 것 같아 여러분하고만 끝낸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하고도 다 끝낸 다 끝낸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 이유는 잘모르겠어 아직까지. 왜냐면 조금 더 뽑아 봐야 지 어, 되는 것 같아. 조금 더 뽑아 봐야 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만 끝낸 게 아니라 어, 이 사람이 그 리스트를 다 이렇게 쫙 두게 한게 아닌가? 어. 그리고 이 사람은 요왜 이렇게 이 마음속에 저게 있지? 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왜이 사람이 분하게 생각해요?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서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의 그 헤어짐을 갖다가 너무 흔쾌히 받아들였나? 그래서 자존심이 훅 상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이러는 건가? 음,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지 어이 사람이야? 어, 막 복수의 칼을 간다 그래나 그렇다고 진짜 복수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게 막막어막 어, 막, 막 부글부글해요 왜이 사람이 왜 부글부글해? 나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어, 왜 부글부글하지? 어, 부글부글부글하고,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어,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고 나와요. 왜 힘드냐라고 하면은, 어자어뭐 여러 가지 일들 그 그러니까 사람이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이나 이런 것에 직면을 하잖아요. 결정에 직면을 하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헤어져서 이게 화가 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그 헤어던 그 결정 때문에 자기가 마지못해 꾸역꾸역 끌고 나가야 되는 그 상황이 진짜 미칠 것 같은 것 같은 데 어마 부글부글해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그,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와중에 또 여러분하고 같이 있었을 적에 어떤 인맥들하고도 이제 서서히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이 o n t 나이 사람 성격 잘 모르겠는데. 어, 왜,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지? 어, 피고 살아도 선치하는 인생을 꼬고 사고, 꼬고 하는 꼬고 한 적이네. 음, 꼬고 산다.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이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어 주식이 오늘 오를까 내릴까 알아맞히는 거 보다 이 사람 성격 알아맞히는 게더 힘들지 않을까 어 그래요 음. 어디 봅시다 이게 뭐지요 이 사람은 그런 거야 자기 감정을 갖다가 다어왜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마음을 먹고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 분하다는 분한 마음도 있고 어. 뭔가 막 가슴 속에 뭐 응어리가 져 있다 그랬다나. 왜 응어리가 져 있어? 난 이해를 못 하겠네. 음. 그런 것들에 어, 그런 것들을 갖다가 분출하지 못하고 가슴 속에다가 차곡 차곡 쌓놓는 것 같아요. 차곡 차곡 쌓놓은 다음에 그 이제 자기는 그렇다, 그럴 뭐 음, 나름대로 다 잊었다라고 생각하고서 가다가도 하나씩 튀어나오고 하나씩 튀어나오고 그럴 때마다 어 입에서는 욕지거리가 막 이런 게나 욕 욕이라기보다는 어막 그런 거죠. 어, 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 네가 어, 사람을 갖다가 어쩌고 저쩌고 뭐뭐 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감히 네가 나한테 뭐 이래 이런 것도 있고 음, 저기 막이 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따라주지 않은 거? 어, 뭐 이런 것들 솔직히 아직까진 내용이 없었어요 이게 막연하게 이 사람이 화내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막어 되게 분해해요 되게 분해하고 어, 그리고 되게 되게 지가 혼자서 그냥 궁시렁궁시렁궁시렁궁시렁 궁시렁 궁시렁 궁시렁 거리는데 아 이제 답이 슬슬 나오는 거다 왜 궁시렁 거리는지 궁 싫어, 궁, 이 싫으면 궁에서 나가면 되잖아. <웃음> 뭐, 이런 개그를.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오 마이. 음, 이제 알겠다. 얘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저게 하는지, 응? 왜 이렇게 하는지, 이제, 어 이제 슬슬 알겠네, 어. 이제 슬슬 일단 좀왜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답이 살살 나오기 시작해요. 음, 혹시 혹시, 음 이게 뭡니까? 혹시 지금 이혼 수속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혼? 음 아니면 어 관제 비슷한 거지 관제 아니면 그런 거죠. 어, 이 사람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하고 사귀고 있었을 당시 어떤 동거래가있었다든가 아니면, 음, 하여간 그런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문서화를 시킨 게 아닌가? 어, 그래가지고 이게 헤어지고서 이걸 갖다가 다시 달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욕심이 많은 것까진 상관없는데 자기가 그걸 갖다 지킬 능력은 별로 없어요. 어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복은 있어서 어찌저찌 하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 모르는데 이 사람의 제복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여, 여복이 있어갖고 제복이 따라온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렇다가 보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혼하려고 하는 경우. 어, 이혼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어, 이, 그, 이혼할 때 위자료 같은 문제 있잖아요. 그 재산분할하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붕기땡천한 게 아닌가? 여러분하고서 헤어질 때는요, 분기땡천 하지 않았어요. 분기땡천 하지 않았고, 그냥 자기 일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헤어지, 그, 헤어지고서 무슨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꼭 이혼한 사이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뭐 사준 거다 내놓으라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각자 서로 주고받은 거 내놓으라고 막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더 좋은 걸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투덜투덜 되는 거지. 네가 그걸 갖다가 내가 준 거니까 내 놓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거 갖고서 투덜투덜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준거준 준 거고 빌려준 건 빌려준 거니까 빌려준 건 돌려달라 이랬을 수도 있고. 어, 하여간 여기는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돌려받는 것에 대한 문제.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주기가 싫어. 아까워. 미칠 것 같아. 왜? 근데 이 사람은요 주고 싶어도 줄 능력이 없어요. 어, 주고 싶어도 줄 능력이 없어. 어, 이 사람은 갖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갖고, 그니까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기가 취하려고 하면은 좀 자기가 스스로 아껴서 취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취하려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흥청망청이란 말이에요. 어, 기분 내키는 대로 질러. 또안쓸땐또 더럽게 안 쓰다가, 질땐대책 없이 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수중에 돈이 있겠냐고, 없지. 어, 그니까, 러이 사람이 만약에 어떠한 복을, 경제적인 복을 누리고 사겠다면 그게 누구 때문이겠어요? 부모 덕 아니면 마누라 덕이겠지. 어. 왜냐면 이 사람은 씀씀이야. 이 사람은 지가 아무리 잘 벌어도요, 기분, 이렇게, 그래 기분이다 하고 쓸때 너무 왕창왕창 써버, 생각 없이 써버리기 때문에 잘 벌면 뭐해? 나가는 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없는 거지. 그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헤어진 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지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자꾸 받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응. 스트레스를 받, 자꾸 받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응, 여러분들이 어허... 이게 뭘까요 응. 여러분한테 어떠한 권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응, 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권리가 있다, 라고 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어, 그런 것에 있어서, 음, 이게 뭐죠? 음, 이게 참 뭐지? 애매하다? 왜, 뭐가 애매하냐고요? 아, 이 사람이 과연 이게 여러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 닮에 그렇게 된 건가? 근데 여기 지금 다른 사람이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그럼 이 여러분하고라는 뜻이잖아.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 내가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으니까. 어. 빨리 좀, 뭐, 좀 해결해줘. 이렇게 된것 같아요. 왜냐면 더 이상 참아줄 이유가 없잖아. 여긴 진짜 금전적인 문제가 맞는 것 같아. 음. 그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거지. 야, 너, 아, 그, 까 그, 그런 거, 그거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준 선물 다 내놓으라든가. 아니면 내가 빌려준돈 내돈 라든가뭐 이런 거 있잖아. 야, 그때 그거 네가준 거잖아. 내가 뭘 주기는 뭘 줘. 어, 여기 차용증, 뭐이러던가 아니, 그때 이렇게 하면 되, 주기로 했잖아. 뭐 이런 거. 뭐 하여간 뭐가 있어. 여러분한테 뭔가가 있어요. 이 사람을 압박할 만한 뭔가가 있다란 거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막 그러는 거지, 말을 갖다가 지랄맞게 하는 거지. 음. 그런 거 같아요. 음. 여러분한테 권리, 그러니까 여러분은 화를, 화도 안 내. 뭐 알아서 법대로 하던가뭐 그럼 나는 이거 갖고 소송을 하겠다 뭐, 이뭐 이렇게 뭐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아니면 그래서 아니면 내가 소송을 할까 아니면 곱게 줄래 소송 어 소송으로 할까 그럼 네가 소송비용까지 내야 될 텐데 뭐 이런 거지 응 어. 곱게 줄래 아니면 법, 법원에 가서 줄래 뭐 이런 거지 음. 만약에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그니까 이 사람은요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솔직히 내줄 돈도 없어요 응 음. 내줄 돈도 없다 어 어디에서 융통할 때도 없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거 같은데 이 사람이 그래도 그 인복이 좀 어, 인복이 좀 있어요. 그래도 구사일생 같은 어떤 그런 그 천운 같은 게 있다란 말이지. 음. 음. 근데 이게 좀 이번에는 안 되는 것 같다. 후회하는 건안 비쳐요. 어, 이 사람은 후회는 안할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어 여러분도 그냥 그러는 것같아 여러분도 막그 과거에는 진짜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어쩌고 뭐하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음, 자, 이제 이 카드의 내용을 알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 일을 했는지, 여러분하고 일을 하고서 일, 이 헤어지고 일을 했던 거는 여러분한테 뭔가 줘야 될게 있지 않았나?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갖다가 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이 사람한테 이 이걸 갖다 돌려받으려니까.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어. 저기 막 뭐, 권리가 있다 그래야 되나?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힘 카드인데 이, 이 얼굴 봐요. 화나 있죠? 어 못마땅하죠 이 못마땅한 사자 못마땅한 얼굴을 한이 사자가 이렇게 있고 이 여린 여자가 이 사자를 갖다가 조련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린 여자가 이 사자를 조, 어, 조련할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얼굴도 이게 못마땅하잖아 지금. 응. 근데 이 여자한테 이거 메비우스의 띠가 여기 팔에도 있네, 그치? 그 월계관을 썼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힘들지만. 결국은 승리는 누가 한다? 그치 여자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니까이 그냥 우리는 카드를 갖다 단순하게 봅시다. 왜냐하면은 단순한데 진리가 있어. 즉이 싸움은 누가 이긴다? 그치 여자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어, 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힘이 이렇게 세고 얘를 갖다가 얘한 입거리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갖다 공격할 수가 없어. 왜? 어이 사자를 갖다가 어 저기 막 조련할 마법이 이 여자한테 있거든. 음,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야. 이게, 이게 막얼굴뒷뒤 못마땅하죠. 음, 못마땅, 못마땅 써있어. 어쩔 건데. 암튼. 음. <웃음> 그래서 어, 아마도,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게 아닌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쩔까? 그러니까 이 6번 그6 오브 소드가 나왔어요. 6 소드가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했었던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이 이 여러분하고 이런 관계가 다 끝나면서 이이 사람과의 관계가 종결된 게 아닌가. 응. 그래서 여기는요. 어, 여러분도 이 사람한테 당 막상 막아요. 박빙이었어요. 여기 이게, 이게 나오잖아. 박빙이었다고. 어. 누가 더 아프고 자시고 그게 둘다 박빙이었다. 그러나 결국에 승자는 누구다? 그치? 여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승자가 되고 이 이 인연은 끝이 나게 된다. 어, 여러분이. 그리고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시간을 좀준것 같아. 그냥 야박하게. 야, 당장 갖고 와. 당장 갖고 와.가 아니라 이 사람이 돈이 없잖아. 어,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준게 아닌가? 어, 여기는 돈 문제가 맞아. 어, 이거 우리, 우리 저게 심플하게 풉시다. 돈 나왔잖아. 어, 돈 문제. 선생님, 그렇게 심플하게 풀어도 되나요? 라면. 교과서대로 푸는 게 가장 정확해. 어, 카드는. 어, 이 카드가 우리한테 답을 주는데, 여기, 내, 내가 여러분한테 인기를 얻고자 이걸 내 마음대로 풀면은, 그거는요, 그, 저기, 막, 리더가 아니야. 어, 저기, 막, 나, 욕을 먹어도 나오는 대로 풀어야 돼. 암튼. 자, 그래서 이 사람한테, 기회를 갖다가 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 그를 주는 동안 여러분도 힘들고 지치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곱게 주겠냐고 온갖 그냥 어, 별 희한한 말을 다할 텐데 여러분도 진이 빠져. 하지만 여러분들은 꿋꿋하게 한 리듬으로 나간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위너다, 그렇지? 유, 그대는 진정한 이 시대의 위너가 되는 겁니다. <웃음> 아, 자 어디 봅시다 네 맞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지키게 된다 그래서 어, 누가 후회가 결국은 이게 뭐, 이거는 후회나 아니나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위너가 여러분이 되는 거니까 그치 무릎을 꿇을 사람은 그 사람이고 결국 후회는 그 사람을 하게 되죠 꼭 여러분을 잃은 거에 후회라기보다는 내가 왜 이딴 짓을 했나라는 그런 후회겠지 이 사람은요 어 아직 정신은 차리지 못했어요. 정신은 차리지 못했지만, 어, 뭐 내가, 그니까이 사람은 그 속으로 내가 아까도 부글부글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한테. 그, 끌려가면서도 부글부글 했지. 부글, 왜냐면 내한테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이 사람하고의 어떤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단도이를잘 해놓은 게 아닌가. 만약에 결혼해서 이혼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충분히 뭔가 위자료를 받을 만한 합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준다라는 거지. 만약에 이혼을 했다라고 했으면. 근데 이혼이 아닌 경우, 연인 관계여서 금전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금전을 돌려받기 위해서 어떠한 안전장치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걸 갖다가 어쩔 수 없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한 거다라는 거죠 일을, 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끌려갔다 그래서 결국은 위너가 누구다? 여러분이시다 여러분 결국은 위너는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네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전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2번 네,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인간의 후회를 한다면 음, 내게 느꼈던 배신감, 분노, 미움 음, 처절한 감정 음, 이게 크기와 그 인간의 후회가 크기보다 그 인간의 후회가 더 클까요? 어, 라는 거죠. 아, 내가 옆에다 글씨를 써놨는데 하도 깔겨 써갖고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 아무튼 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라 그러니까 제목을 너무 길어서 외울 수가 없어 음. 선생님 전에 짧은 것도 잘못 외우시던데요 그런다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 <웃음> 아무튼 자 그러면 누구의 후, 어, 후회를 하게 된다면 누가 더 클까 어디 봅시다 음 이게 뭐죠 여기는요 어. 상대방 그 사람의 후회가 더클것 같아 그냥 딱 답만 정한다면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문제지만 일단 남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남자들한테 육체적인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은 육체적인 어떤 관계가 필요한데도 어디서 구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혼자 방구석에 꾸겨져 있어야 된다는 점이 있다라는 거야 그게 1이다 응. 왜냐면요, 그, 지구의 반은 여자고, 지구의 반은 남자지만, 어, 그, 저게, 반이 남자고, 반이 여자라고 해가지고, 내가 뭐, 그, 뭐, 저, 저 지구 끝에 있는 사람 같다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뭐, 그, 물리적으로 다가가기 쉬운 쪽으로, 그래서 그런게 되겠지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사람하고 연애한다는 건 그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뭐 가능해야 하겠지만 그 피끓는 만약에 피끓는 젊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게 쉽겠어요 솔직히 어, 대놓고 부자가 아닌 이상에는 암튼 어, 그런 거예요 대놓고 부자는 가능한가요 그럼 가능하지 일 안하고 먹고만 살수 있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뭐가 어 뭐~ 이런 애도 돈이 나오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냥 쫓아가면 되는 거지 아무 문제 없지 근데 우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살기 힘들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어~ 이 롱디는 음~ 자 암튼 여기는 그런 거예요 일단 그~ 육체적인 문제가 하나에 그~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다 그게 부각이 됐고 왜냐면 그게 찾기가 힘들잖아 그니까 러 혼자서 혼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 판국이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은, 그, 사회생활 하면서, 가끔 자기가 그 전에 못했던 일들 갖다가 하면서 사는 거 아닌가? 음. 그냥, 아, 옛날에 내가 되게 하고 싶었던 건데, 차마 뭐, 그, 뭐, 애인도 있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할 수 있잖아. 일하랴, 뭐, 연애하랴, 뭐. 뭐가 그 저기 뭐야 쉽진 않지. 내 취미생활을 하는 게 여기서 여러분들은요.이 어, 사람하고 헤어지고 오히려 좀더그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음.그렇게 보여요. 여러분들은.반면에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왜 그러니까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음. 쓸데없는 짓을 했지.이 사람이 배신을 때렸잖아요. 음. 그것도 이제 배신을 때렸는데 이게 딱 꼬라질 돌아가는 이렇게 딱 뉘앙스를 보니까 배신 때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얼마지 않아서 음이 사람이 어 그냥 그 덩그러니 어, 덩그러니 이렇게 된것 같아요 음 혼자 남겨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뭐 그런 거 같아 아,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어, 뭐 끝까지 뭐 이러는 거 같아 어,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라고 했냐면 아 진짜 이게 내가 진짜 괜찮은 거맞아 그러는 거지 <웃음> 아 괜찮아 이이이 이, 이, 이 여러분 이게 뉘앙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게 진짜 괜찮은 거 같이 보여요 안 괜찮은 거지 어, 딱 이런 뉘앙스예요 어, 안 괜찮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음, 그냥 여러분하고 헤어지고서요, 그냥, 가볍게 막 이렇게 누구를 갖다, 여러분하고 사겼, 사귀, 사갔을 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그 버릇이 나온다? 음, 과거의 버릇이 나오는 거지. 그냥, 여기 껄떡, 저기 껄떡.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거지. 여기 껄떡, 저기 껄떡. 왜냐면요 한번 이게 리듬을 타잖아요. 한번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 한동안은 이게 이성을 구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 걸떡 꿀떡, 저기 걸떡 때도 제대로 안 된다라고 봐요. 어,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아 내가 아 옛날에는 내가 머리만 쓸어올려도 저기서 그냥 한 무대기가 쓰러지고 아또 그냥 어? 하늘 하한 번만 쳐다보면 저쪽에서 그냥 한 무대기가 쓰러지고 그랬는데 와 이거는 뭐지? 어, 왜안 쓰러지지 한 무대기씩? 와나다 죽었어. 난 어, 나, 나, 나, 나 이제 인생 끝난 거야. 뭐 이런다라는 거지. 그게 나이다, 나이. 왜냐면 사람들, 이게, 나는 내 얼굴을 매일 보잖아요. 내, 내 몸을 매일매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매일매일 길이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했다는 걸 갖다가 인식을 못할 수가 있어요.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언제 인식돼? 어느 날 갑자기 길, 길거리에 나갔는데, 와, 젊고 싱싱한, 와, 몸매 딱각 잡힌 애들이 축축 막 여기저기서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뭐 여자들이 그런 애들 보고서 막 뾰옹가는 얼굴들이 내 눈에 쫙 들어올 때 그때 느끼는 거야. 그때서야 자기의 그 늘어진 바디들을 갖다 실감하는 거지. 음. 근데 이 사람은 어 지금 뭐 연애 사업이든 뭐든 제대로 안 된다라고 봐요. 망조가 들었다. 삼잰가 싶기도 할 거다. 자기 나름대로. 음. 아휴. 이, 이 사람이요. 음. 뭐 그래도 뭐 괜찮아 그게 이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은요 그래도 뭐좀이좀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지는 않다 라고 봐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 가지고 뭐 옛날 같지 않더라도 뭐이 사람은 그런 거야 내가 어 그냥 뭐 옛날 같진 않더라도 뭐난 사랑을 할,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라고 생각을 하지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음. 음. 아, 죄송합니다. 커피를 하도 마셨더니. 음. 뭐, 왜냐면 뭐 혼자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꾸 커피, 커피를 마시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음, 네. 암튼.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지금 누구를 갖다가 또 하나 건진 느낌이 나네? 음, 잘안 돼. 근데 구사일생으로 하나를 건지긴 건졌나 봐요. 건지긴 건졌는데,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음. 왜요? 라고 한다면은, 건지긴 건졌는데, 딱히, 메리지가 없는 게 아닌가? 음. 왜 메리지가 없냐 라고 하면은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머리만 쓰다듬어서 저쪽에서 한 무대기가 쓰러지고 어, 내가 하늘만 쳐다봐도 저쪽에서 한 무대 그건 지 생각이지만 암튼 옛날엔 그랬다 치자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하다 버리면 그렇게 뭐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급하거든. 이게 급하거든. 그렇다 보니까 누굴 갖다 사귀긴 사겼어요 그렇지만 그게 딱히 또 끌리지도 않아. 어 남자라도요 이게 진짜 남자는요 어지간하지만 않으면은 여자들이 꼬시면 대체적으로 다 너무 온대요 그런데 이이 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꼬셔가지고 같이 어떻게 그사귀 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는 참 고민스러워요 왜 고민스럽냐 그러면 딱히 내키지는 않아 음, 딱 왜냐하면 걸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를 이제 딱 잡기는 잡았는데 내키지가 않는다. 왜 내키지가 않을까요? 이건 이거는 열린 생각에 두겠어요. <웃음> 내키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아, 사, 아 같이 다니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어, 그냥 어, 그러니까 아주 깝깝해요 까앞해 이, 지금, 지금 있는 사람을 갖다가 드러내놓으면 사람들이 놀릴 것 같은 거야. 고작, 어, 고작, 어, 저기, 막, 그 여자랑 사귈라고, 네 여친하고 헤어졌냐? 막 이럴까봐, 어, 원래 이 여자 때문에 아니잖아. 원래 이 여자 때문은 아닌데, 그렇게 말이 나올까봐 쪽팔리기도 하고, 어, 그러니까 이제 고민스러운 거지. 음, 이 사람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갖다 쌓아 나가야 되나. 캬, 미치겠다. 이런, 이런 거예요. 아, 술이, 술이 쓰다, 어, 술이 쓰다, 응. 어. 아, 미치겠다, 이러는 거야. 어. 그래도 어떡하냐, 응. 어. <웃음>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 사람이요, 호폭풍이 어, 와, 호폭풍이그 어. 여자를 사귀었냐? 아니야. 지금 사귈게 사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어. 왜 고민하냐고요? 내가 그랬잖아, 크. 이렇다 술이 쓰다 아이 쓸 써이씨 이렇게 된다니까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난다라는 거야 이거 어떡 하면 좋나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어 있을 때 잘하지 야니니니그 니가 그 복에 겨워서 발로 찬그 여친 응? 어? 저기 사회생활 잘하지 어 그러니까 뭐야 경제적으로 그래도 아까림 잘하고 자똑 부러지잖아 그런데 그 여자를 차고서참 잘될줄 알았었던 거예요. 어.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이 좀 이제, 지금 슬슬 아쉽거든? 아쉽다 보니까, 아, 여러분, 그, 아마, 푸샤 같은 거 뒤져보고 그랬을 거야. 음, 푸샤 뒤져봤다라고 봐요. 푸샤 뒤져보고, 아이고, 내가 이걸 버리다니, 내가 미친놈이다. 내가 미칩니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어. 그러니까, 지금, 그, 다른, 그 누군가하고, 이, 이제, 그, 오늘부터 일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라는 거야. 오늘부터 일일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어, 근데 딱, 이게 여러분들을 갖다 딱 보니까, 아유, 우리, 우리 파랑새 너무 이쁘다. 이, 이쪽을 보면, 아유, 미치겠다. 어, 돌아가지도 못하고, 얘를 잡지도 못하고, 나는 어쩌면 좋냐. 으 아, 어쩌란 말이냐. 어. 아 어쩌란 말이냐? 그럼 내가 아니야, 네가 아니야. 그 네가 네가 해놓고서 왜그 저기 하냐? <웃음> 여러분들은 그에 비해서 잘 나간다라고 봐.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요 그동안 못한 취미활동들을 한다 근데 그 취미활동이 조금 뭐 뭔가 그 시간을 요하는 거 있잖아요 뭐 자격증을 따야 된다던가 아니 뭔가를 많이 어, 익혀야 되는 거뭐 세공 같은 걸 수도 있고 하여간 어, 좀 시간과 노력이 드는 거 전부터 하고 싶었었는데 여러분들이 못한 그런 그 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그 처음에는 뭐 어떻게 뭐 화가 나고 어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닌가 극한 남자 뭐어 여러분들은 내가 봤을 적에 이만한 사람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 카드를만 봤을 적에 이 카드를만 봤을 적에는요 이 남자가 환장하는 여자야 어, 어떤 여자 어 능력 있는 여자. 어, 남자들은요, 자기를 똑 부러지게 하는 여자한테 환장해요. 음, 남자들이 환장하는 여자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버렸으니, 음, 얼마나 허파가 디지겠습니까? 아까워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점점점점 어,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어, 저기 막 주머니에 돈도 조금 많이 좀 쌓여가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은 잘나간다 음. 이거는 뭐볼 것도 없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러분은 승승장구하고 잘나간다 음. 근데 저 사람은 어, 후회가 어, 막심하다 후회가 막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속이 뒤틀린다 어, 여러분한테 얘기할 기회가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얘기할 기회가 있었던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말이 이쁘게 나오겠어요? 이쁘게 절대 안 나오지 배 아파 죽겠는데 속이 뒤틀리는데 어, 아주 속이 뒤틀리는데 말이 곱게 나올 리는 없지 어. 그럼 어떻게 나와요? 뭐비비냥 거리는 거지. 참, 야 나하고 있을 때 그렇게 찌질하더니, 어, 야뭐너 용됐다 왜? 뭐 복수라도 하는 거야? 뭐 네가 그렇게 되면 내가 널 좋아할 줄 알고 <웃음> 웃겼어. 참, 아이고 참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돼? 소원 허파 디비지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하고 또 뭐가 어쩌고 저쩌뚫리님이라고 말해. 야니가 얼마나 거지 같았으면 너 만나는 동안 나는 내 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어, 그래, 어, 그런데 너랑 헤어지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나 너무 너무너무 잘 살고 있거든? 참, 웃기고 있네. 어, 뭐, 그럴 때면 아, 그게 잘 사는 거야? 아이고, 또 꼴에 또 찍어 발랐네. 그러면서 아, 둘이서 이런, 이런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왜 그러는 거야? 어, 배 아픈 거야, 배 아픈 거. 만약에 진짜 배 아픈 게 아니면요. 어, 그래도 나, 나랑 헤어지고 잘 돼서 어, 기분 좋다. 이게 배가 안 아픈 거거든. 그잖아요. 렇 남자도 안 보고. 그런 정도의 남자였으면 헤어질 리도 없지. 헤어질 리도 없지. 근데 비안양거리고 비꼰다는 거야. 그건 뭐야? 지속이 뒤틀린다는 거예요. 음, 지속이 뒤틀린다. 음. 그래서. 그래서. 우리 결론을 냅시다, 이제. 음. 이 사람은요. 그냥. 음, 이, 이 사람은 그냥, 어, 자기 인생 살것 같아요. 자기 인생 산다. 무슨 인생 사냐라고 하면은, 그, 그 사람하고 갈것 같아. 어, 그 사람하고 아니면, 개 중에는 여러분이 용서해주는 사람도 있겠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어, 어디 봅시다. 음, 용서해주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라고 봐. 이게 뭐죠? 응? 이게 뭐죠? 잠깐만요. 아, 음, 나왔다, 나왔어.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어, 편안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어, 배가 아플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배가 아플 것이고 이 사람이요. 그 여자 그 다른 사람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하고 오래가지도 못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뭐가뭐 때문에 그 사람을 갖다 사귀려고 했던 거야. 어떤 육체적인 관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어떻게 돼. 삐그덕 삐그덕 삐그덕 거리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원했던 어떠한 그 뭐지. 그그 자기기는 그, 복, 그 자기는 뭐지 그래도 뭐 안정된 어떤 만남을 갖고 싶었었는데 그것도 안돼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어 그냥 그렇게 후회 속에서 지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결국은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응.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이 사람은 여러분을 떠나서 그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한 척은 했을 수 있어도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척하는 거고 행복한 건 다른 거예요 그그 그 반면에 여러분들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속이 빌빌 꼬이기도 했고 음. 아 음. 그렇다고 뭐이 사람은 사랑 ...도 잃어버렸고 음, 그런 것 같아요 한동안은 이 상태로 살지 않겠나 싶어 왜요 라고 한다 그러면 요것도 좀 지나가야 돼요 이 리듬을 갖다가 이 사람은 그래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아무리 그 육체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해도 사람을 사귀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누구 새로운 사람을 사귀면서 인생이 조금 더 꼬였다 어 인생이 조금 더 꼬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겠다. 어, 왜냐면은 사귀면 안 되는 사람을 사귀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어잘 먹고 잘 산다. 평소에 못했던 것도 하고 그리고 어. 저거지. 어주그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하고 여러분 친구들하고도 재밌게 잘 지낸다라고 봐요. 재밌게 잘 지낸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는 가끔씩 어 어떠한 저점이 생기는 사람도 있다. 저점이 생기면 어뭐 시비 걸고 뭐 이러는 거지.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잘 살아요 보니까. 어잘 산다. 취미생활 그리고 여러분 어쩌면은.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어 새로운 이성이 생길 수도 있겠다 새로운 이성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게 어... 그게 그렇게 어 저기 막 그건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순간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혹시라도 새로운 이성이 생기면은요 크게 마음을 인제는 인제는 너무 이렇게 초장부터 마음을 주지 말고 좀 기다려 봐라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인간 냄을 보고서 사겨라라고 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생긴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야 될 수도 있어 음, 그것 때문에 속이 더 쓰릴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어, 왜냐면은 지금 이 지금 러버스 카드가 누구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양쪽인 경우를 갖다가 다 솔직하게 얘기해 줄게요 어, 양쪽으로 다 내가 봐준 거야 혹시 여러분들한테 누가 생긴다면 만약에 이 러버스 카드가 이 사람한테 뜬 거라면 그 사랑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 러버스카드가 여러분 거라면 어 그냥 순간적으로 스치는 인연이겠다. 그러니까 크게 마음 주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음, 왜냐면 이게 누구 건지 알려면 또 지금 어, 한 20분은 다시 풀어야 돼. 음, 그래서 그래요. 어, 제가 또어그 인연 운는또 다시 풀어드리니까 요거는 오늘은 요 정도로만 만족하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 응? <웃음> 네, 2번 카드 시청해주신 분, 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인간이 후회를 하게, 한, 후회를 하게 된다면, 내가 느꼈던 배신감, 분노, 미움, 그 처절한, 감정의 크기보다 그 인간의 후회가 더 클까요? 어, 어디 봅시다. 뭐지 이게? 흠. 이게 뭘까요? 왜요? 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잘 나가네. 이세 이 장의 카드만 놓고 본다면. 음? 여러분들하고 떠나서 오히려 더잘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음 여러분들 여러분들 곁을 떠나서 떠나서 새로운 누군가한테 달려간다라고 봐요. 달려가는데 어,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진짜 이게 안 돼. 조금만 더 볼게요. 어, 이게 진짜 안 되는 건지 아닌지. 음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이게 여러분인지 그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 후, 이런 썩을 어. 여러분은 실의에 차 있는데 어, 이 인간은 룰루랄라네 그러니까 여러, 이게 이, 이 사람하고 있었을 적에요 여러분은 독수공, 독수공방을 시켜놓고 이 인간은 딴 사람하고 가서 놀았던 것 같은데? 어, 만약에, 어, 왜냐면 이게 지금, 이게, 이세카드의 그, 이세 카드가 책이라고 한다면 이게 책의 내용이거든요? 이 책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야. 여러분하고, 여러분을 갖다가 독수공방을 시켜놓고 딴 년하고 논다라고 나와. 만약에 이게 남자가 뽑았다면, 여러분을 독수공방시켜놓고 딴 놈하고 놀았다라고 보는 거지. 음. 여러분들의 눈을 피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피해서 어 그렇게 미래를 즐겼다 라고 나와요 어. 여러분들의 눈을 피해서 그러니까 왜 그랬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하고는 어 조금 음 권태기 같은 거를 느꼈다 식상했다 늘 느끼는 감정이었다 다른 좀더 색다른 감정을 느끼고 싶었다라고 해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을 독수공방 시키고 노는 재미가 쏠쏠했다라고 카드에서는 알려줘. 그러다가 보니까 아예 아예 이럴 거면 어둘 그냥 여러분들을 갖다 정리하고 그냥 아싸리 그쪽으로 가버릴까 그런 마음도 수도 없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런 마음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왜못 갔냐라고 하면, 상대방이 방향성을 갖다가 애매모호하게 하니까 여러분들 갖다가 내려놓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계속 버티기, 버티고 있었다라고 해요. 음, 아마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독수광방 하면서, 그래서, 뭐, 그럴리 설마, 일이 바쁘니까 그랬겠지. 아니면 뭐, 일이 있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 있었다라는 거지.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몰랐을 테니까, 음. 왜냐면 여러분이 이 사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 어쩌면 은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부모님이나 가족 아니면 서로 상, 쌍, 쌍방의 가족들하고 어느 정도 다 알지 않나? 공식적인 커플이 아니었었나? 난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 그렇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진짜로 가족일 수도 있고, 응, 결혼한 상태일 수도 있고, 이, 이 3번 카드는요, 그냥 단순한 연인 사이가 아니에요. 어, 단순한 연인 사이가 아니야. 어. 그 2번 카드 같은 경우는 조금 읽기가 힘들었었던 게이 이 지금 3번 카드만큼 깊지가 않았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묻어나, 카드에서 묻어나는 깊이가 조금 다르다 그래야 되나? 음, 조금 달라요. 음,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어, 가족이, 쌍방의 가족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오래된 관계다라고 봐. 그러니까 배신도 컸다라는 거예요. 음. 대신도 컸다. 왜? 이제 서로의 가족을 챙기는 사이가 아니었나? 응, 아니면 친구를 챙, 서로의 친한 친구를 세, 어, 세, 어, 어, 챙기는 사이? 그런데 이게 어, 왜, 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혼자서만 그걸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 응. 이게 원래 남녀랑 관계에서 교제기간이 길어지고 어떤 미래를 약속한다라고 하면 쌍방의 가족에게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신선도름에 도끼자로 썩는지 모르고 할때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걸 갖다 하지 않았을까 싶어 음.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봤을 적에 진짜로 결혼한 부부거나 아니면 동거거나 아니면 결혼을 약속한 사이거나꼭 결혼을 약속하지 않았다 그래도 너와 나는 결혼할 것이다라는 암묵적인 뭔가가 있었거나 어 그런 관계일 거라라는 거죠. 음. 어디 봅시다. 맞아요. 여기는 뭔가 그 공식 커플일 확률이 높아. 음, 공식 커플. 음. 그냥 어 그냥 연인 단순한 연인관계가 아니라 공식 커플의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등을 돌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신 그러니까 바람을 피워도 어, 바람을 피워도 가정을 지키잖아. 어근데 여기 3번 카드는 꼭 가, 결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어, 파워가 있지 않았다. 하우가 있는 사이가 아니었던가 싶어. 그러니까 이그 배신감, 분노, 미움 이게 말도 못하지 않았을까? 음, 왜냐면 오래된 관계예요. 어, 실질적으로 아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깊었다라는 거지 사이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 그냥 그그 그, 그 오랫동안 어, 갖고 왔던 그 관계를 갖고 놓고 도망간 도망친 게 아닌가 도망쳤다는게 실제로 뭐 야밤도주 했다는 게 아니라 어. 그렇게 이제 훌라덩 떠나버린 게 아닌가 참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죠 그냥 그 그러니까 처음에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망설였을 때는 여러분들이 몰랐어. 근데 망설이고 결정이 나자마자 그냥 빠르게 1, 2, 3로 그냥 어, 이별을 통보했을 수도 있고 어, 이별을 통보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어처구니 없는 거지. 어, 어처구니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야.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인간이라면. 어,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누구가 후회가 더 클지 그게 진짜로 궁금해서 들어왔을 거라는 거지. 어,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인간이어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런 인간한테 벌을 못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 저 인간은 인간 반드시 벌을 받아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 왜냐면 이거는요. 한에 맺혔어요. 어. 마음에 한이 맺혔다라고 봐. 응.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 물 갖다가만 사랑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주변도 다 도, 아끼고 돌봤다라고 에, 아끼고 돌봤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에 응어리가 졌다라고 이 카드에서는 알려줘. 음, 가슴에 응어리가 졌다. 음. 배신감에 배신감에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봐요. 배신감. 음. 어떻게 네가 나를 갖다가 이런 상태에 넘겨놓고서 떠날 수가 있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당당해요 어, 여러분을 떠나갈 때 당당하게 떠나갔다라는 거지 이 여러분도 그랬던 것같아 그래? 그래 그럼 가너 어. 같은 새끼 나도 필요 없어 뭐 이렇게 나왔던 거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면 이 사람이 너무 당당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안해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이랬을 텐데 너무나 뻔뻔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그래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음, 그, 그런데 와 속은 막 어, 그건 아닌 거지. 뭐, 왜냐면 여러분도 자존심이 있거든. 자존심이 있으니까 딱 보니까 이미 얘가 마음을 정했고 내가 매달린다고 되돌릴 것 같지도 않다라고 보니까 여러분도 그래 가라 그래, 그래 가라 해놓고서 뭐야 하, 미치겠는 거지 음. 속이 답답하다라고 봐요 이렇게 되면 속이 답답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음, 음. 그래, 그 그래 놓고서 여러분들이 미련이 생기는 건가? 근데 이거, 이, 여러분의 이 관계는요,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관계는 아닌가 보네. 왜,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음. 이 3번 카드는요, 음, 이 인연이 조금 남은 것 같아요. 음, 인연이 남았다라고 봐. 음, 저 만약에 이 사람이 후회를 하려면요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어, 왜요? 라고 한다면 좀 젊다 아직은 후회하기는 음, 조금 더 늙어야지 후회를 하지 않을까 싶다 여러분들이 배신감을 조금 더 크게 느꼈어요 어, 그렇지만 여러분도 성격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성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지금 여기 흘러가는 거 봤을 적에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공개, 공개된 커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인연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진 않아. 음. 근데 인연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라는 거죠. 만약에 결혼을 했었던 사람 중에서 아이가 있는 사람. 음. 결,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있어. 그 사람들은 진짜 이, 이, 저기, 그, 인연의 줄이 안 떨어져요. 어. 근데 나머지들은 그렇지는 않아. 음, 만약에 진짜로 혼인한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혼인을 말한 거예요. 아이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 혼인했어도 아이가 없다면 해당 사항 안돼요. 근데 법적으로 결혼했고 아이가 있는 사람면 이이 인연은 갖다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어, 그렇게 하고 어, 만약에 이게 법적 결혼이 아니고 그냥 사귀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아직 젊어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이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상처를 갖다가 받지는 않았을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잘났어요. 어, 둘중 누가 더 잘났냐 라고 하면 어, 음. 여러분이 좀더 잘났다. 음. 그런데 둘다 공통점은 뭐냐면 지름신이 있다. 어 조금 지름신만.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규모가 있다라고 봐요. 규모가 있고 좀그 좀, 경제적인 부분이나 어떠한 그, 어, 뭐지? 어, 그런 거. 감정적인 뭐다 감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런 어떠한 그런 건잘 챙겨. 어 그런 걸좀잘이 사람보다 좀잘 챙긴다라고 봐요.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싶어. 꼭 굳이 후회를 하고 감정에 데미지가 많이 입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속으로 꽁 하는 거 있지. 너 어디 잘 되는 잘 되나 보자 이러는 건 있을 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인광고를 보지는 못할 거야. 어, 그 솔직하게 얘기는 해 줄게요. 보지는 못할 거야. 그렇다 할지라도 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풀리지 않은 분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사는 데는 별 이상 없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은요. 매그 저기 막이 남자 아니어도 남자가 어, 조만간에 또 들어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어, 좀 언제 들어오는데요라고 보면 좀좀좀좀 좀, 기다려 봐요. 들어올 것 같아. 어, 약간 어 뭐지 그 운기가 여러분한테 조금 돌고 있다라고 봐요. 운기가 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고 이 사람은 어 후회는 아직 조금 멀었다라고 봐요. 음, 후회는 어 여러 후회가 그다크지는 않다. 음, 미안해요. 솔직하게 말해줘야지 어,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 어. 자 3번 카드 리딩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인간이 후회를 하게 된다면 내가 느꼈던 배신감 분노 미움 처절한 감정 크기, 감정의 크기보다 그 인간의 후회가 더 클까요? 아, 어, 제목이 기니까, 진짜. <웃음>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글쎄, 글쎄.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여러분의 자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은 여러분이 용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게 아닌가 응. 용서해주고 싶으세요 어디 봅시다 왜그런지 왜그런지 왜 어디 보아요 어디 보아요 흠. 바람 폈군요. 음 바람폈군요 음그런것같아 바람을 폈다 바람을 폈는데 뭐다 어 여러분의 용서를 기다린다 뻔뻔하군 음. 음. 이 바람을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어, 그 뭐지? 이, 이, 이, 그, 냥 그, 어떤 느낌이 와서 핀게 아니라, 우리 어떤 잡지 같은 데 보면 바람 피고 또안 들키는 방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다 찾아가면서 바람 핀 사람이 아닌가 싶다. 음! 그냥 꼴리는 대로 핀 바람이 아니다라는 거지 체계적으로 핀 바람이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야 저기 막그 법에도 그냥 그 뭐지 우발적인 거냐 고의성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너 이거 고의 아니잖아 고의 아니면서 무슨 어. 고의가 아니에요. 왜 그랬냐라고 하면 왜 그랬냐라고 하면. 헐참 음, 이건 또 뭐지? 혹시 여러분 이 사람하고 어떤 관계 이 사람하고 여러분이 어떤 관계일까? 음, 음. 일단 보 자기는 그 나름대로 그래도 상식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무슨 상식이야 바람에 상식이 있나요? 어. 사랑엔 나이가 없지만 바람에, 바람에는 엔바람 상식이 없다 <웃음>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웃음> 맞지도 않는 말 <웃음> 상식이란 게 어디서 바람은 바람이지 참 어처구니가 없네 이이 이 사람은요 시계 왜요라고 하면은, 진짜 철이 없는 걸까, 어, 철이 없는 걸까, 생각이 없는 걸까, 막 그런 느낌이 확 든다? 음. 이게, 이게 뭐지요? 악마카드가 뜨는데 이렇게 뜨면 나들을 어떡하라는 거지? 흠. 이 사람은요, 아 어, 후회를 하기는 조금 글릉 구조가 아닌가? 어, 왜요라고 하는다면은요 이 사람은 음, 좀 영혼이 맑아요. 악마가 떴는데요라고 하면은 그 악동 같은 거 있잖아. 어, 악동 그런 느낌이 나. 어. 악마는 악마인데 어린 악마? 악동? 응. 그, 그런 느낌이 나요. 그냥 진짜 못되고 막, 응, 막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라 거지. 응. 그러니까 이게 뭐야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어, 참을성도 없고 인내심도 없고 그래요. 참을성도 없고 인내심도 없고 그리고, 음, 또, 나름대로 한 성깔 있고, 성깔도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막 이렇게 대단한 성깔이냐?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악동이라 그랬잖아, 악동. 그, 악동은 뭐야? 응? 그래도 막, 아기가, 예, 그런, 어, 그런, 그, 그, 사람이요, 남한테 나쁜 짓을 할 때도 레벨이 있어. 레벨이 있어. 진짜로, 진짜로, 잔인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얘는 그냥, 콩알탄 던지는 거지. 발 밑에다 콩알탄 던지고 혼자서 까르륵까르륵 좋아서 웃는 거지. 응.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뭐, 음. 여러분하고 이 사람하고 둘이 많이 싸웠을 것 같아. 음, 성향이 달라. 음, 성향이 다르다. 그래도 얘는, 이 사람은 악동인데도 머리는 좋네. 어, 머리는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이사이 여러분들 이 사람들 좀 실망스러운 감도 있어. 그 머리로 공부나 하고 그 머리로 돈을 벌면 얼마나, 어, 저기, 막잘 됐을까. 어, 이, 저기, 뭐야. 어떻게 노는 데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갖다 활용을 하지? 어, 그런 것 같아요. 음. 아무튼,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어디서 돈이 나와요 뭐,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다면 만약에 이, 이게 지금 그냥 우리 이큰 어, 제 시청자분들은요, 제 채널을 갖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독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이거 갖다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이 궁금하거든. 아니, 어째서요? 라고 하면, 어째서긴 어째서야. 돈 나오는 데가 있다니까? 어, 어디서 나오는데요? 라고 그러면, 어디서 나오긴 어디서 나와. 그냥 부모님이 벌어놓은 돈 쓰면 되는 거고, 특별한, 그, 막, 막 뭐, 뭐, 직업이 막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는 않아. 어, 만약에 직업이 있다, 그러면은, 뭐, 있기가 있겠지. 어, 있기에 있는데, 이렇게 놀면서 직업이 있으면은. 근데, 어, 뭐, 이상한 사람인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 나름대로 엘리트야? 공부할 만큼 그럼 하지 않았나? 음! 응. 그렇다고 막이게 그, 그, 뭐지? 그, 돈 많은 누나를 밝히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어, 그런 스토이 아니야. 저번에 리딩에서, 저기, 막, 저기, 막, 장래 희망이 돈만, 돈 많은 누나라고 그랬던 거, 여러분, 아시는 분 있나 몰라? 기억하시는 분? 그러, 이 사람은 그런 까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사람인 것 같아. 음. 그리고, 그, 이성 문제도 자기가 그냥, 그리고, 또, 이성한테 또 빠지면 또 되게 잘해주긴 되게 잘해줘요. 끊을 땐또 아주 야물차게, 아직 그냥 모인정하게 끊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일단 돈 걱정은 안 하고 사는 게 아닌가? 음, 돈이 나와. 나도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 엄마, 아빠한테서 나오든지 아니면 뭐, 뭐, 그 뭐지, 그 스탁도 뭐절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 그거. 그, 그, 그거 나오는 거. 배당금 아, 아배 <웃음> 배당금 나 배당금 받아서 살든지 하여간 어디서 손이 꼬박꼬박 나와요 음그 저기 막 악동 같으면서도 어떤 금전 관리 같은 건 잘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 이 사람이 후회를 하냐고요 글쎄 후회 안할것 같은데 음, 후회는 안 한다 라고 봐요 왜 후회는 안 하냐 라고 하면 이 사람 부족한 게 없어요 음 아쉬울 게 없다 그래야 되나 아쉬울 게 없고 뭐 누구하고 헤어진다 하더라도 뭐 내가 뭘더 해야 하는데 뭐 내가 더 이상 더할게 뭐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 음 남자다울 땐 남자다운데 남자다운 때 남자답다라고 악동 같으면서도 또 그런 게 있다 어, 네, 이 사람은 그거는 있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은 남아있어요. 후회, 후회보다는 아쉬움? 응, 후회보다는 좀 아쉬움. 무슨 아쉬움이라면 조금 더, 어, 알아, 알아봤으면, 그니까 알아가 봤으면 좋았을 뻔 했다. 조금 더 사귀었으면 좋았을 뻔 했다라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지만, 뭐, 이렇게 미안해요. 후회는 안 해요. 어, 미안해. 어 여러분들이 배신감이 만약에 더클수 있어 여러분하고 헤어져서요 음 그냥 자기 맘대로 하고 살아 그리고 이 사람은 만약에 여러분한테 연락이 왔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뭐어 진짜 뜨겁고 열렬한 마음이 남아있어서는 아니에요 어 그냥 가벼운 마음이고 그냥 자기가 이사람은 자기가 연락하고 싶으면 연락하는 사람이야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요 음 찌질, 찌질한 애가 아니라라는 거야. 악, 내가 아까도 악동이라 그랬잖아요. 좀 싸가지는 없기는 해도 찌질한 놈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이 꼬일 수 있어. 근데 여자들이 꼬인다고 얘는 다 취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게 선별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사귀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열받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어, 아무나 하고 사귀는 놈이면 덜 열받아. 근데 얘가 누군가하고 여러분하고 사기는, 사, 사귀고 는사 있을 동시에 누군가를 사귀었다고 하면 그건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선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저기 막 배신감, 분노, 미움이 생겼다라는 거지 배신감, 미움, 분노가 생겼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사귀고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어왔어 자기의 선별 기준에 맞춰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즉흥적으로 누구를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별해서 누군가를 갖다 취했다면 즉흥적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뚜껑이 더 뒤집었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뭐 미안하다 뭐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사람 미안하고 사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어, 그런 거 없고 너냐 너냐 이런 거 따지지도 않아 갈등 고민 이런 것도 하지도 않아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그냥 너도 같이 가자 이런 거지 미친 거야 이거 어, 너도 그냥 같이 가자 어. 그거 딱 굉장히 악동이라 그랬잖아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자신이 있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사귀었던 사람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을 해줘요. 품위유지를 할수 있게 해줘. 음.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미안한데 후회 안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음. 후회는 안 하겠다. 헐, 연락 온 사람도 있겠다. 그러지 말고, 어, 그러지 말고, 그 예전처럼 지내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처럼 제, 예전처럼 뭐 그냥 같이, 어, 너랑 나랑 사귀자, 같이 사귀고 지내자라고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게 이 사람 성격상 이게 오래 유지는 되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을 갖다가 놔주지도 않을 거예요. 완전히 놔주지는 않으면서, 그니까두 사람을 동시에 사귀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노려들지 않는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은. 두 사람, 두 사람을 갖다가 취할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그, 저기, 막, 근데 여러분들은 이 관계가 깨, 탐탁치가 않은 거지. 둘중 하나는 때려쳐야 될거 아니에요. 둘중한는 때려쳐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나는 너도 놓기 싫고, 걔도 놓기 싫다, 이거예요. 둘다내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그냥 같이 가자라는 건데, 그게 되나? 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게 다툼이 일는 거지? 음,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더 뽑아야 되나? 왜요? 라고 하면 시간이 남아있나? 13분, 13분. 조금 더, 해, 조금 더 뽑아, 뽑아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내가 이거를 끝내면, 왜냐면 여기까지 왔을 때는요, 여러분도 그냥, 어, 그냥 뭐 헤어지는 커플보다는 싸우면서도 아직까지는 헤어지지 않은 느낌이 나서 그래. 음, 아직까지 헤어지지 않았어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여기서 헤어졌다라고 나올 수도 있겠지. 지금 더 뽑으면. 하지만 여기까지는 지금 헤어졌다는 게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헤어지지 못하냐면, 데빌카드가 떴기 때문에 그래요. 데빌카드 뜨면은요, 헤어지기 힘들어. 음. 어그왜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조금 느낌이 오는 것도 있어요. 무슨 느낌이 오냐라고 하면 그냥 이대로 가는 느낌? 음, 이대로 가는 느낌도 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대로 그냥 이대로 가는 사람도 있겠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두 사람 다 커버하고도 남아요. 음. 그래서 고 이제 고민은 되겠다. 고민은 되겠지만 고민은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은 된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음 이게 이 사람의 매력에 빠진 거지 뭐. 그리고 이 사람이 둘다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잖아. 빨리 결정해 이런 거 같아요. 뭐 이렇게 어막그 뭐지 매달리고 이런 것도 없어 그냥 기다릴 기다리, 기다리 네, 대, 네 대답을 기다릴 테니까 빨리 결정해 이러는 거 같아. 음. 음. 이 사람은 둘다 가서 갈거예요 어, 그리고 그걸 숨기지도 않을 거야. 어, 숨기지도 않을 거고 그냥 자기는 그냥 두루두루 잘 지내고 싶어 할 거라 에, 두루두루 잘 지내고 싶어 하지 않겠나 싶어. 음, 그리고 주변에 어,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많아. 음. 이 사람의 처신을 좀 잘하는 게 아닌가? 어, 처신을 좀 잘한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 아. 여러분하고 왜 헤어진단 말이 안 나오지? 헤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음, 헤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뭐 같이 가냐 음, 같이 가는 쪽이 더 많지 않을까 음, 만약에 헤어졌다면 음, 헤어졌다면 그냥 가끔씩 만나서 어, 그냥 얘기하고 술 마시고 놀고 하는 그 정도. 그럼 이 사람이 그 정도는 다 페이를 다해 준다 그래야 되나? 여러분들의 유흥이나 이런 거는 이 사람이 돈을 다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하고 어 아니면 음. 아니면 어이 사람은요. 여러분 아니어도 누군가 또 있어요. 음. 누군가 또 있다. 그그 누구냐라는 거지. 그 누구긴 누구야? 음. 어쩌면 이 사람이 유부남일 수도 있어요. 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어, 다는 아니고. 음, 그렇지만 그럴 수 있다라니까. 여러,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은요 만약에 기혼자라면 유부남이라면 자기 와이프하고 따로 국밥인 것 같아요 어, 가, 각자 도생 하는 <웃음> 거. 둘다 돈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터치하지 않고 살기로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음, 글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 음 그러니까 결혼은 조건으로 하고 음, 연애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어도 이 사람은 또 누군가를 갖다가 또 찾으러 다닐 거야. 왜 그러냐? 라면은 결혼 생활에 그렇게 이 사람이 행복감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사정을 알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 음, 뭐. 저는 그냥 나오는 대로 리딩해요. 음. 왜냐면, 제가 자꾸 이걸 갖다가, 그 리딩을 갖다가, 이렇게, 이런 걸 너무 버벅거리는 이유가, 이거 솔직히 얘기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버벅거려. 근데, 근데 버벅거리면, 이게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오는 대로만 리딩을 할게요. 이렇게 내가, 어, 여기서는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정확한 사정을 모르잖아. 이 지금 18분 20분 정도 되는 것 같고서 어떻게 두 사람의 인생, 이게 두 사람 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세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알겠냐라는 거죠. 암튼 이 카드는 그러네요. 왜냐면 은 여기는 헤어졌다 뭐 했다라는 그런 게 없어요. 어, 헤어졌더라도 어, 이 연결고리가 자꾸 안 끊어져 있는 느낌이 난다라는 거지 암튼 4번 카드 네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 이 사람은 후회할 사람은 아니에요 어, 후회 같은 거안 해요 후회 못하라 합니까 어,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후회 못하라 하냐 그냥 오라그러면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암튼 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